정우지우 TV 정우지우가족TV의 정우지우아빠입니다 다시한번 구독자 1000명 달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알게 돼가지고이 영상을 먼저 업로드 하게 되었어요 구글에서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메일 하나 보내줍니다 그 이메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어요 한번 i l 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된 10월 23일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유튜브에서 구독자수 1000명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내줬는데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1부터 1000 그러니까 구독자수 1000명을 상징하고 이렇게 바나나가 팡 터지는 이런 바나나 폭탄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성과를 거둬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바나나일까. 영어 문장이 This is bananas. 이것은 바나나다. 이렇게 써있는데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. 바나나 이메일에 보인 게있는데이 문장은 이제 슬랭이에요.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, 축하와 어떻게 보면 약간 친근감의 의미로 그리고 또 격려 차원에서 이런 현지인들이 쓰는 문장을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바나나, 바나나지만 이제 실제 의미는 어,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대박이다 어, 너 정말 대단하다 미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crazy that's not 이 문장과 같은 느낌이고 that's not도 직역을 하면 그것은 견과류다 이런 뜻이지만 어, 실제 유래하게 된 거는 다람쥐가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입에 땅콩이 있는데도 볼이 빵빵하게 될 때까지 계속 땅콩을 먹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구글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메일을 보내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지금 천 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꼭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우지우가족TV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영상이 끝나면 아쉬우니까 저희 정우지우의 쿠키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지우봐 <웃음> 난리났어 지금 고르느라고 <웃음> 지우야 맥주부터 잡으면 어떡해 <웃음> 엄마건데 맥주나 지효 <웃음> <주유> 봐 지효야 <웃음> 골라 잡어 돌잡이가 아니고 편의점 잡이다 어? 해선아 응. 편의점 잡이 우리 지우 골랐어요? 제일 먹고 싶은 거딱 하나만 골라봐 지우야. 어 정우도 하나 골라. 정우 제일 먹고 싶은 거. 음. 우리 정우는 우리 정우는 오빠니까 네개 골랐어요. 자 이제 우리 지우 하나 고르세요. 우리 막둥이 하나 골라. 어. 우리 막내 뭐 골랐어요? 어지포 골랐어요 우리 지우. 음. 포포 빵빵. 거, 엄마 거. 우리 지우 뭐 골랐어 지우야? 응딱 하나만 골라봐 지우야 저거 네 우리 저거 네. 다 골랐어? 네자 우리 지우 뭐 골랐어요? 네 <웃음> 뭐야 됐어 어? 이뭐 먹은 거 어?